들수는 것과 같이 나라가 지금 목이 아, 가버렸어요. 나라가 일이 굉장히 많았어서 목이 지금 약간 가버렸어요. 어..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매일매일 열 체크를 하고 있는데 열이 막 심하지는 않고요. 평소랑은 조금 목소리가 다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해보려고 합니다. 여러분 네. 어, 아픈 건 아니고요. 다 다 거의 다 나온 것 같은데, 소리가 지금 조금 이전처럼 막 이렇게 나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. 아, 생각해보니까 오늘또 고선차 먹어야 되더라고요. 그래서 아, 오늘 이렇게 아픈데 고선차까지 먹어야 되다니. 아, 진짜 어떻게 이런 말이 있을 수 있을까 하면서 버스에서 출근하려고 딱 내렸는데, 그 이어폰에서 블루투스 페어링이 해제되었다는 그런 소리가 아련하게 나더라고요. 그리고 no, 보니까 God, 버스가 떠나가고 no, 있었어요. 저 no, no. 버스에 나라의 핸드폰을 놓고 내렸다는 뜻이죠. No. RIP 도부님 no. 오늘은 신나지 않아요. <웃음> 슬프다기보다도 지금 약간 놓아버렸어요. 아 이제 오늘 방송은 뭔가 이미 놓아버려야겠다. 요정님께서 집에서 이 코삼타를 다려서 어, 그리고 이렇게 걸러서 아주 깨끗하게 병에 500ml를 담아오셨어요. 저를 괴롭히겠다는 어마어마한 이 정성! 밑에 고3차의 효능 네.. 어..정말 오래된.. 네.. 먹어보아야.. 겠지요 고3! 수능이 얼마 안 남았죠 여러분? 고3분들 힘내세요. s 는데 직장, y s 사 t down, don't h a v 되 a m i n 안되는데 n d I 요 m Did you do? Go 잖아요 이거. 아니 m e 하고 아, didn't do i 다 삐댔어요. 잠깐만. 하, 야세상 이거 보예요 너무 맛없스니까다맛없스니까 나가는 거잖아요. 아 됐어요. 다시 돌아왔네요. 고산자가 그 정말 이 어마어마하네요. 아, 완전 어어마 진짜 한이에요 정말! 예. 이 고3차랑 이런 거좀 치우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잠시만요.